안녕하세요. 오늘 이거 돼지고기, 이거 사태살인데요. 돼지고기하고 오이하고 버섯하고 세 가지 넣고 볶음할 거예요. 볶음. 오이오이숙 장아찌 이렇게 이렇게 썰어놓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게 썰는 거야. 이 소고기로 소고기를 하면은 더 고소하니 맛있는데 소고기 없고 돼지고기밖에 없어서 돼지고기로 준비했습니다. 를 이거 포고버섯 말린 거를 한 15분 불렸어요 이것도 이게 고기 길이로 또 만큼 길이만큼 가운데 씨는 이렇게 잘라 줘야 돼소금에 이게 오일를 소금에 좀 절궈 줘야 돼 절궈서 이렇게 놔두고 숨죽으라고 놔두고 이제 마늘 좀 넣고, 진간장 어쩌다 <목소리> 치고 설탕 깨소금 참기름 파반넣어서 <목소리> 반은 고기 재고 이제 넣고 반은, 반은 포고에다 넣고 이렇게 좀재나이 돼, 양념이 스며드라고 이거 오이는 절어졌어요 짜니, 이대로 넣으면 짜니까 물에다 한번 휘쳐줘야돼꼭 짜가지고 거의 1대1 1,1,1 <웃음> 고기부터 고기부터 볶고 뿌려서. 이 소고기로 볶으면은 이게 실 소고기에서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더 맛있어요. 한우는. 한우는 확실히 고소해요. 고기가 좀 어느 정도 익었으니, 까 익으면은 오이도 넣고, 그 다음에 소고버섯도 넣고, 볶아, 볶아. 이거요. 이제 실고추를 사사사사 뿌려줘요. 이거는 실고추, 애 소금도 어좀더또 뿌려주고 그때다가 참기름도 조금 넣주고 간을 보실라고. 이밥 뭐야 국간 먹으면 되겠는데? 여기다 응. 밥을 반찬으로 먹지. 음 오이가 아삭아삭하네. 음 응. 맛있네. 아, 괜찮지? 응. 괜찮다네요. 우리 아들이. 이것도 술안주 같은데? 우리 아들이 이 음식 만드는 도중에 막 먹으면 집에 맞아서 먹는 거예요. 이게 어이숙장아채예요 이게 어떤 맛이냐고요? 어이 맛도 있고 포고버섯 맛도 있고 돼지고기 맛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맛이 나요. 그냥 그 반찬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이거 하고 나니까 덥네요. 음.